오늘의 컨텐츠 기차와 운석의 충돌함을 누가 이기는지 보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 빨리 궁금해하세요 여러분들 비즐한테 준비하시고 발사! 어이 데미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어벤저를 타고서 박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벤저 몸통 박치기 과연? 자어벤저가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브젝트 검색 이거 맞나? 여기다가 물리엔진을 지금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어우 깜찍이야 움직일겁니다 아이 깜찍이야 근처에 기차길여기있죠자 내려오세요 이쪽이야 이쪽 아이고 착하지 나한테 와 나한테 나한테 오라니까 그냥 제가 갑시다 이 운석이 귀한 몸이라서 아기차아 밑으로 갔는데 어떡하지? 잠시 가봤어 안돼 안돼 스톱 더 월드 일단 시간은 느리게 설정했고요 저기 앞에다가 운석을 옮겨볼게요 시간을 정상으로 에? 보시면은 운석을 치고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운석이 들려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다가 운석을 한 10개 이상 겹쳐볼게요. 핵을 가르쳐 준대요, 여러분들. 핵이랑 이거 트레너랑은 다른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운석이 한 20개 이상 겹쳐있어요. 운석 크기가 상당하죠? 무려 밑에 여기까지 다 있는 모습. 이게 얘를 건드리는 순간 물리엔진에 폭발을 일으킬 거예요. 콱콱쾅쾅쾅 어우야!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왔왔왔왔왔왔왔왔왔왔왔왔왔왔왔왔왔왔왔왔왔왔왔왔왔왔왔 난 아, 근데 네, 이게 뭐야 운석도 막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자동차에다가 운석을 겹친 다음에 비행기로 올라갈 수 없는 높이까지 올라가 볼게요 그렇지 퓨리아 얘가 이쁘거든요 이거나 소환하고 그리고 자동차 무정도 하고 아 진짜 거드지마 이거 조작키가 뭐였지? 이거다 아 그러면 운석한테 붙어요 하늘 위까지 날아가 볼게요 카메라가 좀 보기 불편해요 R키를 눌러도 그 시네마 카메라가 안 되거든요 거대한 찹쌀떡 느낌?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천장이 지금 닿거든요 하늘에 투명 벽이 있고요. 날씨를 조금만 바꿔봅시다. 아, 피별자들이요 지구 멸망이 다르다 뭔? 폭발이다. 마이클 표정. 미안해. 저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캐릭터들을 괴롭혔는지 알 수가 있어요. 기차로 기차 막기 이거 한 번만 보고 할게요. 자, 기차. 기차가 열차를 타고 그다수를 건너서 세야만 갔습니다 아깨 깻깻깻... 지금 뭔가 날아가는데? 안돼! 기차! 안돼! 물리해진... 미안해! 스티빨 미안해! 안돼! 안돼! 안돼! 아들! 아들! 아들! 아들! 기차야! 안돼! 기차가 싫어! 안돼! 드디어 기차가 기차 치는 모습? 바이바이. 이제 스토리는 여기까지 꺼보겠습니다 온라인 넘어갈게요